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 가성화폐 분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그리고 이오스에 대해서 한번 가성화폐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시작할게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저항선,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죠. 그리고 하락추세선, 넥레벨까지 그려주면 현재 모습이 나옵니다. 현재 더블탑을 형성 후 계속해서 내려가려는 모습을 띄고 있으나 넥레벨에 막혀서 현재 꼬리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어요. 자, 여기서 유추해 볼수 있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이 넥레벨이, 이 넥레벨 존이 가격이 뚫린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첫 번째 타겟 3480두 번째 타겟 3335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이 저항선과 추세선의 끝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여야만 3750, 3900, 그리고 4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비트코인의 시나리오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하락 추세, 넥라인, 저항선 지지선까지 다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보아 여러분들이 상승세를 잡으실지 하락세를 잡으실지는 가격의 캔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면서 거래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레벨만 잡아놓은 상태예요. 현재 저항선은 124.15% 지지선은 114.2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죠. 자 현재 보시면 첫번째, 두번째 탑을 만들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려는 모습을 띄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현재 보시면 한번 리젝션, 두번 리젝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더블 탑을 만들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보시면 가격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 레벨이 숄더 레벨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거래를 해 주시되 맥시멈은 1 2 4 1 5 타겟을 잡아 주시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안전하게 122레벨까지 잡아 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일단은 첫 번째 타겟 일단 은첫 번째 타겟,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겟 108.8, 109레벨이 두 번째 타겟이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간다면 더블탑 조심하시고요.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입니다. 다음은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데일리 차트에서 하락세를 띄고 있는 모습을 띄었으나 가격이 그 위를 부수고 리테스트를 함으로써 가격이 위로 올라갈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브닝스타 보이고 계시죠? 여기가 아직은 리스펙트 되고 있는 존이라고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된다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면서 전 고레벨을 칠수 있다는 것이 라이트 코인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부서진다면, 41레벨이 부서진다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모습 뛸수 있겠고요. 이 존이 이 레벨이 존중이 되는 한 아직까지는 상승세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거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존 레벨 41 레벨 42 레벨 이 구간이 아주 중요한 레벨이 되겠습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을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가격을 가둬놨어요. 이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가격을 가둬놓고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더 디테일한 부분을 잡았습니다. 위로 올라가려면 하락 추세선을 뚫고 브레이크리테스트 이후 358, 379, 420, 49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 보일 수 있겠고요. 밑으로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더블 바텀이었던 316 레벨을 치면서 가격이 어디로 갈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브레이크리 테스트 이후 다음 레벨까지 내려갈 것인지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거래를 관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딱 맞는 알맞는 타임이 올때 거래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주 전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이 3레벨을 기점으로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레벨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자 3레벨이 아주 강한 저항선이 되겠고요. 가격이 이레벨을 지키는 한 아직까지는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이 움직임을 계속 반복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상승세만 바라보시기보다는 저항선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나온 움직임을 보았을 때 가격이 저항선은 3에서 2.8레벨 지지선은 2.3에서 2.5레벨까지의 지지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레벨에서 박스권을 유지할 때는 박스권을 스캘핑하듯이 거래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부분 저항존과 지지존이 부서진다면 그 레벨을 뚫고 올라가거나 그 레벨을 뚫고 내려가는 움직임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면서 거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가성화폐 분석 가성화폐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지선과 저항선의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을 항상 대비해 놓으시고 가격이 그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보시고 거래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는 마스터 클래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